벽과 구덩이에 붙어 있는 주의 사항을 잘 읽어 보신 후에 물에 손을 넣어주세요. 그림 속에 빨간 표시가 있는 부분하고 상한 가오리 등은 부드럽게 만져주세요. 꼬리는 만지면 위험합니다.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 당기거나 들어올리거나 물고기 그렇게는 생기 또는 물을 뿌리거나 물 속에 손을 넣어서 휘저는 등